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과 함께 여러분의 골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한 잔해서 좋다 그러면 늦게 보면 되고, 오집 일찍 들어왔어 그때 보면 되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공 위치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거못 느끼셨어요? 공 위치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데 이 초보왕은 오른쪽으로 옮기든 왼쪽으로 옮기든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한번 쳐 보세요. 잘 맞는 게 최고 중요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탄력적인 사고가 굳는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고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이 치는 가운데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바깥에 있어도 되고. 왜? 잘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셨죠? 골프는 어떻게 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코어 낮은 사람이 이기는 운동이에요.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본 것처럼 AIM. AIM이죠. AIM. 조준. 이 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에임이라는 거를 해요. 에임. 크 에임. 그러면 에임이 뭐냐? 에임이, 어, 뭐, 미국 여성분의 이름인가? 뭐 네, 좋습니다. 에임은 조준을 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가끔가다 선수들이 이렇게 해서 들고 있는 걸 장면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이 작대기 있잖아요 작대기 위에다가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목표예요 타겟 그러면 이 작대기를 들어서 공을 요 작대기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곳 그게 타겟이라고 했죠 그걸 같이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점 하나 이미 점을 찍고 이렇게 와서 발을 갖다가 일직선상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 서는 거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인 셋업을 하는 동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에임이라고 해래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에임이에요 에임 에임은 뭐냐면 그니까 내가 어디로 칠지를 보는 동작을 에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시라는 게 있어요 주시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삼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눈을 다 뜨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딱 이렇게 가리면 여러분들 카메라를 볼 때. 제가 왼쪽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오른쪽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같이 보고 있고 여기에서 딱 그냥 가려서 카메라 사이로 보고 있는데 왼쪽 눈을 감으면 보이고 오른쪽 눈을 감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시가 오른쪽 눈이에요. 그래서 주시를 보통 본인의 주시를 이용해서 을 저는 오른쪽 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봐도 되고 두 눈을 떠도 어차피 그쪽으로 조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면 완전히 작대기가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에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주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시 그래서 도미넌트 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투는두눈다 뜨고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 눈을 감으면 제 눈이 보이죠? 오른쪽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오른쪽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제주시가 오른쪽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대기를 들어서 공을 이 작대기 상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타겟이라고 딱 올려놨을 때 저는 분명히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눈으로 가면 완전히 잘못 놓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주시를 먼저 찾는 연습을 하고 여기에서 작대기 세워서 그대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임이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오늘 이 레슨은 굉장히 쉽게 잊을 거예요. 그냥 아 그게 조준하는 거구나라고 잊을 거예요.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골프를 칠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에임과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얼라인먼트라는 거예요. 얼라인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라인먼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이렇게 세우고 근데 이런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 작대기 상에 공은 들어가 있는데 타겟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연습까지 하면 좋냐면 여기에서 30cm 앞에다가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이 있으면 이렇게 에임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쭉 연결을 지어보면 연결되는 선상의 30cm 앞에다가 점이 있죠 점을 찍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앞에 밖에 나가서 쿵쿵쿵 치면서 표시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경기에서는 부타 벌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선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교습가예요. 그래서 뭐 쾅쾅 찍든지 아니면 거기다 동전을 하나 놓는다든지 그러면 가상의 선이 연결이 되겠죠. 가령 제가 이쪽으로 이제 에임을 했는데 어 공이 있고 여기 30cm 앞에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가상의 선이 생기죠? 그럼 머릿속에 가상의 선과 내 발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참조선 또는 참조점이 생기기 때문에 에임할 때 앞에 30cm 앞에다가 점을 찍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게 찍지만 나중에는 그 점을 찍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을 칠때 어떻게 치는지 한번 봐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서 왜 제가 에임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요즘은 뭐 연습장에 가면 저 전부 직사각형, 정사각형, 투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치면 대충 타겟에 가는 방향으로 맞춰져. 그러니까 요거에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면 완전 다른 곳에 온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필드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거든. 거긴 잔디밭밖에 없어. 어 이거 어떻게 어디서 발을 맞춰야 되지? 거기서부터 당황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해야 될건 뭐냐면 나의 직선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쳐야 되는지가 결정이 됐죠? 그럼 빨리 가가지고 공 위에서 들고, 한 1m 뒤에서, 뭐, 만약에 잘안 보인다면 2m 뒤도 괜찮아요. 1m 뒤에서 클럽을 한 손으로 해도 되고,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되고, 든 상태에서 샤프트 위에 공 올려놓고, 샤프트 끝에다가, 여러분이 타 카메라 방향이 지금 타겟이라고 한다면, 쭉 선을 연결을 했더니, 한 요쯤이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점이더라. 30cm 떨어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은 가운데 평평소에 놓는 분이라면 가운데다가 두고 이렇게 해서 맞춰요. 그러면 이 점은 일단 제가 쾅쾅 찍으라고 그랬죠. 원래는 벌타지만 이렇게 해서 놓고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완전히 또 이제 정신 없어지니까 지금은 보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또 앞으로 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뒤에 와서 에임을 찍고 이건 뭐 어차피 매트가 돼 있으니까 여기 찍었죠? 그럼 쾅, 쾅 찍어. 그럼 자국이 났죠? 그럼 여기만 보고 이렇게 발을 평행하게 맞추는 거죠. 이 선과 내발앞끝 선을 평행하게 맞추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립 잡는 거는 똑같이 손가락 잡고 엄지 올려놓고 손가락 잡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인 것 같으면 약간 뒤집어 놓고 그다음 머리 약간 뒤쪽에 남는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치는데 치는데 이 참조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중에? 공을 칠때 타겟이 멀어 안 멀어 엄청 멀죠? 그러니까 거기다 치는 게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아주 잔머리를 쓰는 분들은 이 쾅쾅 찍어놨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발도 맞추지만 최소한 물론 이제 선수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공 위로만 일단 공을 날려보자. 이공 위로만 지나가게 한번 쳐보자. 왜냐면 점을 갖다 이렇게 찍으면서 뭐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딱그점 있는 대로. 아, 그 위로 타겟은 너무 머니까요 공위 그점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쳐 보자. 그러면 물론 저희가 기, 저희 기준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정확한 방향이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제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게 돼서 그앞에다 전부 쾅쾅 찍는 건 굉장히 나쁜 비겁한 행동이고 룰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보고 앞에 놓고 이렇게 본 다음에 또 이렇게 그쪽 치다 보면 뭐 대박 그렇게 하면서 똑바로 날아가는 거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에임을 할 때에는 막연히 타겟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저선을 긋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막상 칠때그 앞에 있던 참조점이 내가 스윙을 할때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제공을 해 준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잘 이해가 안되면 계속 돌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스윙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에임은 그냥 조준하는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주시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든 삼각형이든 뭐 원이든 네모든 만들어서 보는데 왼쪽 눈감고 오른쪽 눈감오면 분명히 보이는 눈. 그게 내 주시. 그래서 내 주시로 이렇게 맞춘다. 주시가 안쪽으로 놓으면딱딴 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에임은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어, 염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얼라인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광이었습니다